안녕하세요 계획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타지매니아 호바트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호텔 m q 지로원 호텔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티크 호텔이자 항구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어서 바다의 정취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호텔이라고 할수 있죠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묵었던 객실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내부도 부티크 호텔답게 굉장히 본인만의 바이브와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의 장점 중에 하나라면 이 바다와 가까워서 바다 소리가 들림은 물론이고 항구의 정취까지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거죠 화장실에서 특히나 부티크 호텔다운 면모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메니티는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포스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바이브 있죠 간단히 준비된 미니바에서도 굉장히 아기자기한 자신들만의 바이브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특기점이라면 호주 호텔에서는 자주 찾아볼 수 없는 보스 스피커가 있다 정도랄까 3층과 1층을 간단히 비교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다른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탁트인 항구를 보여주는 멋진 전망의 테라스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화장실의 욕조가 조금 더 고급진 재질로 되어 있다는 점 정도가 달랐었고요 가격은 200불 정도 비쌉니다 인상 깊었던 점 중에 하나는 인룸 다이닝과 조식의 퀄리티가 좋았다는 겁니다 호주 호텔에 묵다 보면 호텔의 컨디션과 별점과는 별개로 음식의 맛이 좀 별로였던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호주 특유의 천연 재료들의 맛을 살리면서 밍밍하지 않은 맛까지 잡은 훌륭한 맛에 훌륭한 퀄리티에 음식들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선셋 또한 일품입니다 1층 로비 라운지에는 음식점 말고도 바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방문했던 곳은 온갖 화석들로 치장된 신비한 분위기에 빠였습니다 술맛도 나쁘지 않았지만 화석들에 둘러싸인 분위기가 너무 신비롭고 재밌었달까 굉장히 아늑한 느낌까지 받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대망의 조식입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 날 호텔의 투숙과는 관계없이 방문해서 조식만 또 먹었을 정도로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느긋하게 도식을 즐기면서 옆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한국 뷰까지 진짜 이건 완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벌써 이제 체크아웃 할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마무리로 MQ1, 여기 MQ-01 여기 MQ 호텔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, 제가 타즈매니아에 처음 와서 처음 묵었던 호텔인데 그거랑은 별개로 진짜 일단 여기 서비스 5점 만점에 6점 진짜 친절해요 타지메니아 정보가 없는 분들이 보통 많을 거 아니에요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어디 가면 좋은지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좋은지 이런 것도 다 설명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되게 친절한 친절한 건 너무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어요 여기 좀 놀랐어요. 그냥 그 시든이나 저쪽 그 시티 쪽에 메인 시티 쪽에 있는 곳보다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고요.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너무 친절하고 그다음에 서비스, 서비스 너무 좋고. 그다음에 이방 컨디션. 방 컨디션도 아까 제가 따로 보여 드렸겠지만 진짜 이꼭 3층이 아니어도 1층에서 이 느끼는 이 바이브 여기 밑에서 노래도 올라오고 바닷 소리나 배배 들락날락하는 소리가 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하울링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필요가 없다. 이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막 그냥 힐링이 엄청 돼요. 엄청 되고 자 룸서비스랑 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흥분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여행 다니면서 되게 좋은 호텔들 많이 가봤잖아요. 근데 최근에 갔던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인상 깊은 컨디션이었던 것 같아요. 맛이 너무 짜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그 호주 스타일로 풀어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천연 재료의 맛을 가지고 풍미를 극대화시키되 짜거나 조미료 맛이 강하지 않은 약간 그런 맛이거든요. 이게 조식이랑 인룸 다이닝 두개다 그랬고요. 조식 앉으려고 조식 먹으려고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옆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 항구 만의 그 느낌. 위치 너무 좋고 여기가 딱그 메인 중심가여 가지고 걸어서 웬만하면 다갈수 있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. 자다 자, 너무 좋았다. <웃음> 침대.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침대인데 너무 푹 꺼질 정도로 푹신하지도 않은데 푹신하면서도 어느 정도 잡아 주면서 크기 도 엄청 크고 되게 아늑해 가지고 진짜 막 순식간에 8시간 9시간 자 버렸는데 너무 좋아요. 진짜 너무 좋아요. 단 하나 조금 조금 약간 의아한 점이 있다면 화장실이 너무 오픈형이야. 그래서 <웃음> 저기 보면은 문이 그 소변기, 소변기, 대변기 쪽에만 있고 샤워하는데도 물이 이렇게 경사가 저 있긴 한데 문이, 문이 없어서 이렇게 다 튀겨요, 밖으로. 그리고 약간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 소리랑 냄새도 들리는 것 같긴 한데, 한데. 한데 어차피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서로 연인이거나 혼자 오시거나 친구들끼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게 조금 하나 있다 해서 오늘 여기 첫날 그리고 여기 타즈매니아 첫 번째 호텔 리뷰 MQ1 호텔 진짜 추천 여기 제가 그, 그 장소에 가면 꼭 어디 묵어보세요 하는 호텔 들 많잖아요 거기 중에 이 장소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한번 꼭 한번 묵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호텔 리뷰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